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크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의 나무판을 데크라고 하는데요.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다 보면 이 나무판 데크가 주로 닳습니다. 그라인드를 하시면 트럭이 닳고요. 그냥 주행만 해도 휠은 닳는데 어 데크는 알리 같은 걸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테일이 닳고 슬라이드 할땐 이렇게 데크가 닳고 하면서 많이 손상이 가게 됩니다. 소모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데크가 비에 젖었거나 물기에 축축한 곳에 두면 은 나무라서 습기를 먹어가지고 휘거나 아니면 뭐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데크를 바꾸면 되는데요. 데크가 깨지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죠? 깨져 있죠? 이렇게 깨지면 은 주로 바꾸는데 사실 주행할 때는 이렇게 깨진 상태도 탄력을 데크의 탄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타도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데크가 낡았다 싶을 때 또는 뭐 이렇게 깨져서 눈에 보일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뭐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바로 데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데크를 분해를 해야겠죠. 필요한 장비는 사실 이렇게 T툴만 있으면 됩니다. T툴만 있으면 되는데 T툴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렇게 전동 드릴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고정하고 이렇게 트럭을 다 풀었고요, 데크랑. 이제 새로 제가 구매한 데크를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데크는 어, 프로스케이터 셰인 오닉이 만든 브랜드죠. 에이프릴에서 나온 데크입니다. 에이프릴이 이제 새로 나온 신생 브랜드인데요.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데크를 사면은 차마다 다르긴 한데, 그릭 테이프를 서비스로 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립테이프가 왔습니다. 맙, 맙 그립테이프. 데크도 회사가 참 다양해요. 이 에이프릴은 신생 브랜드라고 얘기 들었는데 국내에도 데크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힙스 스케이트보드하고 모노파틴 스케이트보드, 제가 아는 곳은 이두 곳입니다. 힙스하고 모노파틴 제품들이 국내 브랜드라서 가성비가 좋고요. 이 해외 브랜드들은 가격대가 좀 센데 데크를 처음에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보드 비디오도 몇편 보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프로의 데크를 구매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알게 되죠. 데크를 교체해가면서 자신한테 맞는 브랜드가 생기게 되고 그것만 구매하게 됩니다. 그립 테이프를 붙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립 테이프를 자를 때는 어, 칼이 있어야 돼요. 칼 그립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립테이프를 붙일 때는 공기가 안들어가게 잘 붙여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그립테이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립테이프를 붙이면서 몇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스케이트보드 제품들은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로컬샵에 파는 제품들은 다 괜찮은 보드들입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할 것이고 자신의 로컬샵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써보시고 쓰보다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샵에 그러면 이것저것 그림 보고 사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프로들 좋아하는 프로 생기면 그거 보고 좋아하는 프로의 모델을 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 로컬샵이 뭐좀 유지가 되고 그래야 로컬샵에 와서 사람들이 보드도 사고 샵이 있으니까 보드도 사고 그럼 보드를 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로컬 스케이터가 되고 보드 타는 시장이 넓어지고 우리나라에 잘 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로컬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스케이트보드 씬의 발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드착 가면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죠? 붙일 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애매할 때는 이 바퀴를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바퀴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줘요. 그러면 그립테이프를 잘라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런 그 스패너 말고 쇠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긁, 긁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낸다는 말입니다. 모양을 내서 칼을 넣고, 어, 한 번에 잘라주면 됩니다. 한 번에. 네. 그립테이프를 자르고요 자르고 나면 이 모서리가 뜰 수가 있거든요 요 끝에가 끝에 뜬 거를 이렇게 남은 그립테이프를 이용해서 끌어주면서 붙여줍니다 안 뜨게 뜨지 않게 뜨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립테이프를 다 붙였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언제나 그런 말이 있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분해는 조립의 역순인가 <웃음> 아무튼 조립은 이제 풀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 자리 이렇게 구멍 내서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광고는 아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은 다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에요 데일리 그라인드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행사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정보 해외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니까 어, 종종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중고 장비를 사고 파는 곳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영어로 SK8 바이앤셀 어, 그냥 스케이트 바이앤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중고 장비도 서로 사고 팔고 할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제 조립만 하면 영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쉐이노니는 14년 탔나 이제 15년 탔나 14년 탔나 그런데 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쉐이노니 탄력이 말도 안 되는데 외계인 외계인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a 이 n 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에이프릴 소속 여기 이 스케이트보드 팀 소속의 디에고나 g 라도공중에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 a 인 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ain. We g a 네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에 대해 궁금한 점 아니면 잘 안되는 기술 그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